자일번 페이저 1번 시민을 하 지켜야 어 <웃음> 아이고 초딩들이 초딩들이 중딩들이 어디서 저런 춤을 배워가지고 아이고 요즘 미디어 페이가참 막심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1 번이잖아요, 그쵸네일 번. 세상에 우리 친구는 몇 학년? 저한년 없어요. 저 일곱 살이에요. 아, 일곱 살이나 드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네. 어디 유치원? 폴리. 아, 폴리 유치원. 그래요 우리 유치원 다니고 있는 7살의 참가번호 1번 친구가 제일 잘했다 박수 주세요 그래요 너는 귀여움으로 일단 네, 점수를 많이 먹고 들어갔어요 잘했습니다 별로 한건 없지만 귀여움으로 어, 그리고 우리 친구는 그래도 어, 학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요몇 학년이에요? 3학년. 오,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오늘 자신의 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춤이었어요 <웃음> 미안해요 너무 아저씨가 너무 짓궂져서 우리 친구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한테도 잘했다고 박수 이야, 그래요 잘했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했고 다음 어, 굉장히 우리 친구는몇 학년이에요? 중1이에요 오 그렇구나 어, 옆에 있는 초 6학년을 바라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괴감이 드네요 네, 어때요? 아키우가더 어, 커야 되겠다. 그래요. 예. 야, 그럼 뭐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네가 키가 커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고 아저씨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컸어요. 그러니까 클수 있는 시간. 아직도 있으니까. 기죽지 마세요. 쟤는 이제 끝났어요. <웃음> 자, 참가부는 3번 노래인 친구가 제일 잘했다. 박수! 아그집 자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 아드님 잘한것 같아요? 잘했어요, 귀엽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어 보기만 해도 든든한 우리 초등학, 초등학부 6학년의 장식! 네, 우리 친구가 제일 잘했다. 박수!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 괜찮아요? 어, 만족해요? 이 정도면? 알겠어요. 초등 6학년이라는 게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어, 사실, 어디, 초등학교 들어갈 때몇년꼬른는것 같은 느낌이. 아, 중딩이라고 그랬죠?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1학년이에요. 어, 같은, 어, 같은 1학년이거나 친구겠네요. 자, 제가 보는 5번이 제일 잘했다. 박수! 네,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박수로는 우열을 가기가 리 힘들어요. 그렇요 어,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실은 이 나이에 어른들 앞에 나와서 춤을 춘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용기를 가진 거고 엄청난 일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보여준 이런 용기가 우리 어른들을 어떨 땐좀 부끄럽게도 하고 또 우리 미래가 더 발달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더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친구들에게도 물론 니네 선물은 한 개도 없습니다만 어머니를 위해 얘네 마음이 참 아픈 게 앵벌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엄마 선물! 같이나 엄마 선물. 자